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한 40년 우리 이민자들과 함께 지나고 있는 정신과 의사 조만철입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우리 이민자들이 사이구 폭동 같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리고 이런 코로나 세태와 같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지도자가 역할이 중요한지 이런 것을 생각하며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꼭 선거를 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때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가 꼭 선출해야 됩니다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든지 지도자로 당선되든지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. 단지 여러분들은 가서꼭 투표를 하셔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때 그들이 우리의 대표를 맡아주실 것입니다. 잊지 마시고 모두 참여해서 우리의 어, 이민자로서의 행복과 권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